아비로다가 조만조만 더 아야 돼. 아자리숨라고 네. 삽일로다가 조만조만 더아 네. 우리 복숭아 한 곳, 대복숭아 한 곳. 잘라가시면 그 어? 커들한데 옆에 이두 개가 있어. 잘라가지고 잠자이네 어... <웃음> 갈게요. 잠 네, 요거 해놓고. 아이, 삽일에 열심잖아. 나이구, 나이구, 나이구. 철을 넣고 물을 계속해서 <목소리도> 감자 절단면 소독할 거예요. 잘라서 바로 심을때는 이렇게 식초로 소독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젤을 구해서 보통 하는데 그 텃밭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또 젤을 못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굳이 젤을 하지 마시고 잘라서 바로 심을때는 이렇게 식초에 찍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감자를 이렇게 잘라서 네. 다 이렇게 식초물을 묻혔잖아요. 네. 요거제 당일날 심을 때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제하셔도 되고, 소독액을 팔아요. 음. 혹시나 이것도 부담되시면 전용 소독액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잘라놓고 한 3일에서 1주일 정도 방치한 다음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음. 그대로 심으셔도 돼요. 그럼 여기에 저절로 말라서 코팅이 돼요. 음. 이게 소독을 해주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바로 심으면 아무것도 안하 여기에 균이 침투해서 감자가 썩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소독을 해주는 건데 당일날 심을 때는 식초가 가장 구하기도 쉽고 어디에나 있잖아요. 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심을 때 보통 통감자를 심는 분들도 있어요. 싸게 란 거를. 근데 그렇게 심어도 감자가 난다고 해요. 감자가 나는데 그렇게 심면 문제가 뭐냐면 이 모체의 영양분에 너무 의존을 한대요. 감자가 클 때. 그러면, 통감자는? 네. 그렇지. 왜냐면 여기에 영양분이 많이 있으니까 싹이 여기서 나오니까. 그러면 이 모체에서 너무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얘들이 뿌리를 많이 못 내려요. 근데 감자는 뿌리식물이잖아요. 뿌리를 많이 내려야 알맹이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알이 안 굵어지거나 얼마 안 달리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그냥 심어도 되지만 잘라서 하시는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싹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심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심는게 맞을까요? 저는 싹이 밑으로 위로 위로 보통 네. 이렇게 심어요 아 싹이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아 근데 요렇게 심어도 돼요 안 나는거 아니야 근데 요렇게 심는게 좋아요 왜냐면 어나 맞췄어 맞췄어 어, 그래야지만 얘가 이렇게 돌아서 나오고있죠 밑으로 그죠? 이 과정에서 이쪽에서 뿌리를 많이 내리는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감자 전용 멀칭 빈들 요번에 샀거든요 어. 구멍이 다 뚫려있네요 네. 근데 저희가 실수한거 같아요 왜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이 감자를 이렇게 싸게 딱 맞게 이렇게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좀 여기로 싸게 올라오잖아요 응. 그렇죠 근데 응. 우리 이렇게 심을 거잖아요 응. 이럴 때는이 중간에 하얀색 빛이 있는 거 있잖아요 열폐는 검은색이고 네. 그렇죠 그런 빛을 산 다음에 감자를 다 심고 이걸 엎어버린 다음에 싸게 올라오는 걸 보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감자 심을 때 이렇게 구멍을 파고 너무 두껍게 심으면 안 되고요 아니, 가락두 마디 정도? 어, 두 마디 정도? 깊이를 파주세요 파주시고 감자를 거꾸로 놓고 살짝 누르고 살짝 덮어주시면 돼요 주변 속으로 살짝 덮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덮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거 없으니까 이렇게 고막 손가락 두마 이렇게 한 다음에 놓고 꼭꼭 누르면 돼요 네. 네. 살짝 누르주면 돼요 그럼 나중에 어차피 여기 싹 올라와요 또딱이 올라올 때딱이 올라올 때또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또 어차피, 어차피 잡아줘야 돼요 m u e d u t m u d u t m u d u t m u d easy as pie, lemon, apple, or cherry. Love n g y o u is so very sweet, sweet, sweet. How can it be such a piece of cake? 최고의 추천 기회게요 아내의 친절 에 이렇게 걸어가면 돈데 우리 집에 죽이 있는데.